고린도전도 세번째 시간입니다.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는 바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약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갈리오 총독은 이제 주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야가야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누가가 쓴이 사도 행전의 기록이 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세네카의 형제이고 세네카의 또 아들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평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기 위치와 역할의 그 한계에도 다 알고 살았던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들어 할때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했잖아요. <웃음>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갈리오가 그렇게 새로운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왔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세도 과시하고 그 이제 자신들의 말을 그 밀어붙여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더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쓴 것이에요. 참 악한 모략이지요. 저들이, 저들에게는 성경이 있고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분명히 언약이 있고 성전도 있고 그런 그 모든 하나님을 알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다 있었지만 거기에 본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의 의에 가로,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그 행하는 걸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이제 가치관과 국가관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기회만 되면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그, 주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그, 그에 대응해서 이제 할 말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그걸 멈추죠. 사실, 바울은 이전부터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유대인들한테 또이 일이 무슨 일인가 주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에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그것을 그치게 하고 이제. 재판 자리를 아예, 어, 없애버리죠. 너희들의 그,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으면, 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것이, 이제, 로마 법하고, 로마가 이제 식민지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법에 <웃음> 근거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은 성립이 될, 재판으로 성립이 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그러면 저들이 새도 있고, 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때리면 바울을 때릴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때리지 않고, 그 소송에 주된 멤버, 그 앞장서서 일을 했던 소세네를 때립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그렇게 길을 쓰고 그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자기네 그편 대표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모든 사람, 마지막절, 17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이었겠는가? 할 때, 이제 유대인 중에서 모든 사람이었겠나? 이제 그 형편상으로 보면, 그 유대주의에 미혹된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또, 어... 왜 괜히 되지도 않는 재판을 그 걸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 회당장을 때리려고 한 거죠. 같은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주의를 대표해가지고 소세네가 그, 그, 소송권을 만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은 직접적으로 소세네를 때릴만한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측 건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헬라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제 까닭 없이 와가지고 괜히 호수고를 하게 되니까 이제 소스네를 아주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데 이런 일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갈리오가 거기 총독으로 온거나, 또 이제 저들이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거나, 그뭐그런데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것. 그런데 거기에 못되게 한 사람들은 거기 현재적인 또 징계를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냥 누가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써낸 게 아니고 굉장히 성신의 감동하에 그 아주 질서 있게 말씀을 써나간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온 유대 그 땅끝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쭉써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성신행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땅끝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더 올라가면 하나,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사건의 그 개요, 실제 사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뭐한네 가지 정도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일에 대해 그냥 넘기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위기에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보장이 되는 약속을 하시고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을 행치 행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한 것을 번복하시지는 않아요. 말할 때는 정확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성이 있어요. 현재성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어서 그 말은 굉장히 지혜의 말씀이고 전능한 말씀입니다.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상황 봐가지고 내가 너 보호해 줄 게가 아니고요.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보호 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의 일꾼들은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그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배를 버리고 근무를 버리고, 예? 자기 그 직업을 버리고 나오는 거지 뭐 이유를 따지지 않아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상황을 아시고 따르라고 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지. 상황 봐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걸.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세 사람 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구장에. 그 사람들이, 아,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아버지, 저 잘, 장사 치르고, 가족들과 뭐 작별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조건을 붙여.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럴까, 안 그럴까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 순종해야지 마음만 먹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배를 갈아탔으면 갈아탄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와의 호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고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반 섬리에서도 이제 비가 오면, 그, 뭐 주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긴 하지만, 다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물론 인간이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관리하지 않는 것도 또열매 맺게 하시 뜻에 따라 관리한다고도 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관리하면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이게 말씀하시고, 자기 할 일이 뭔가. 이 교회 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은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쓰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와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원이 됐다고, 이제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세례를 받았으면, 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순종해야지. 예. 그래갖고 그 열매를 맺어야죠. 나를,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나에게 소원을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드러나야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주님은. 소원만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해,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셔서 당신의 종, 파울이 해받음이 없이 자기 사명의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 10편 강설 중에 그 121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 10편 <웃음>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우편에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 지키심이 이제 때론 기적이나 사람이 다알수 없는 비상한 방법을 쓰시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보통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행보해 나가는 일에 대한 보장은 옛날에나 있고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한 경륜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닥치는 환경들을 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불안해하고 떨기를 원하시나? 주님의 보장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으로 원하시는가? 그 생각을 해야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순종을. 아 그리고 둘째로 이제 그렇게 재판 자리에 끌려온 바울이지만 별달리 두려워하거나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의연하게 기다리며 적법하게 상황에 대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현실적인 그런 보장, 그것만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다수가 다 유대인들이고, 그냥 둘러싸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뭐, 40일 금식, 뭐뭘 먹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식식거리고 있는데, 의연한 거예요. 주님의 보장이 있고, 뭐, 설사, 뭐, 보장이 이제 현실적으로, 뭐, 다 이제 돼가지고, 바울의 사역이 끝나 가지고 거기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시험 들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전에서도 보인 바대로 아마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기초해서 말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유대교의 불의와 로마 정부의 합작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을 것이며 또 회개를 외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교회 장성과 관련하여 그런 것을 고려한 말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황이 있잖아요. 죄된 상황이 있으면 죄를 지적하고 또 마땅히 자라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을 일켜세우고 그게 바울의 그, 사명 아닙니까? 교회를, 기초를 닫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존재니까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말하게 했으면. 그것은 바울이 재판 자리에서 말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 당할 각오를 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만 매진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뭔지 모르고 교회 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늘 상황, 상황 신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그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이 나타냈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볼 거지만. 그러니까 그, 그의 마음에는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일에 관련된 자신의 사명수행,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교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된 유대인들의 대적에도 별달리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내실 결과만 바라보고, 의연한 때, 의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행동을 했다. 그냥, 뭐, 그냥 그황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느끼고 함몰돼가지고 어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니? 우리가 즐겨서 보는 바울의 심정이 담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야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맞았어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법진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졌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뭐 외형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삽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냥 교회 일은 팽개치고 자기 일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교회 아로서 행보해 나가는 게 뭔가. 주님이 말씀을 뭐하러 내리시겠습니까? 예. 반복해서 우리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그 기회를 받다 받다 못 받으니까 화 있을 진저, 마태복음 27장 7가지 화를 그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줘도 돌이킬 생각은 안하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현재적인 명령 그 일의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코앞에 유익을 위해서 주님까지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웃음> 우리는 보장된 말씀이 있어도 이제 주, 주님의 소명이 다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 받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뭐 열두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 그러면서 불평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것의 시행 시기는 언제 나타날지 알잘 모르는 것이고. 그것의 방법도 각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에게 사단의 활동으로 환란과 핍박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대기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게 하신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그 교회 아로스의 속성의 발휘와 그 본질적인 추구가 진리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밤. 주님이 보장해 주셨지만 그, 그거, 그 그것 염두에 두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라도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할 주의 몸된 지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하여야 주님의 약속의 보장은 적합한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때 어떻게 지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본연의 일, 역사적인 사명 이런 거를 행해 나가야죠. 그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명령이니까 거기 순종을 해야죠. <웃음> 공연이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또 인내하지도 못하고 내 편에서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루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아까 그뭐 시편 말씀에그 보장처럼 121편 그렇게 늘 보장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혹시 그게 안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다르지 않겠다 이것은 시, 신자로서 본연의 일 역사적인 사명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야 죽겠다 기꺼이 <웃음> 살릴 듯이 있으면 풀무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책임지고 가는가? 이게 그러니까 선약 교회 원이면요, 여기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약 교회 원으로서 그 책무가 있고 말씀을 들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현약교의 원으로서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자기가 음. 어, 어떻게 돼 있는 것도 다 형제들이 알아야 되고, 형제들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해서 지지자로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 일을 저기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만 있고, 예, 정리만 해놓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뭡니까?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아, 주님은 우리가 성경 박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리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예? 기도 박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뭐, 그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응답을 받으면 열매를 매겨 존재로서나 관계로 열매를 매겨 그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그 일을 해야지. 소세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세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갈리오가 재판, 내린 재판 기각 결정으로 이방인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전 에스터 시절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의인 모르드게를 달려고 고가 5 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도리어 하만이 달린 사건이죠. 소스에 내가 그런 꼴이 된 것이에요.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의 일꾼들에게 악의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어 반드시 현재 현재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미래적으로 그 심판의 보응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의인도 징계를 받는데 악인들이 그에 대한 보응을 안 받겠습니까? 그것을 또 주의 일꾼으로 목독케 하십니다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어리로다. 주님이 그 보장해 주시는 바울은 그냥 공연한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 속에.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못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봅니까? 성경 볼 때나 봅니까? 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환경을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 그곳에,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늘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고작 내 건강, 내 미래, 내, 뭐, 뭐, 진로, 거기에 매어갖고 주님께 외친다. 그게 주님을 그 이제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했지만 그 팔을 하나님께 더휘둘르는 꼴이에요 그런 거든. 하나 두길보게 하는 거죠. 내 꿈이 이건데 하나님이 거 와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면 내가 주,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게 신앙입니다. 불신 그게.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을 보인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불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예.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도 세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갈리오 앞에서 재판받게 될 지경에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정에 의해서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신심으로 전심으로 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향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쉬지 않고 계속 지켜졌습니다. 이는 실로 주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이죠. 또 주의 종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신을 들여 나가야 하는 책임 그 일에 책임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받은, 내가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종입니까?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충실을 해야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좋게 보나, 안 보나. 나를 나쁘게 보면 가만히 안 두고. 예? 그런데 관심을 가집니까? 원래 나쁘게 봐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나쁜 존재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제가 너부나는 낫다 하고 승질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못해 그럼 사단의 꽤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갈리오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세상 일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라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황제 직속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로마 제국의 중앙무대인 아가야에서 기독교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그 영향력은 모든 제국의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됐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 갈리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내적 선미로 인해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또이 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무슨 뭐, 뭐, 뭐라고 하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비방해버리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악한 권세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워진 사람입니까? 그럼 주님이 바로 심판하시겠지. 또 이와 상반되게 비교되는 인물, 소스네에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 좋은 위치에서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치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유대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듯 했지만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의 징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세네가 애초에 그리토인으로서 심판이 아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주님께서 한 무리는 보호하고 한 무리는 징벌하는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취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인물과 다른 사람 인물과 다른 사람인 소수된의 현재적 심판과 혹 같은 인물이라면 차후 개심 가능성에 대한 논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 전적으로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뭐김홍전 최낙재 목사님도 제가 본대로 이, 이 부분을 설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김기찬 목사님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뭐저 미리 그분 강설를본 바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걸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걸잘 아시고 마땅히 우리가 선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예? 예? <웃음> 옛사람이 발휘되는 일을 하게 해야 하나 새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그 갈리오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상고하여 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참 그저 쓰여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며 또죄의 종들은 그 신실하심을 믿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세상 통치자들은 그 그런 처지에서도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서 현재적인 증거를 안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여러 여건들을 축복받을 여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현재적으로 징벌을 받는 소스엔에 대해서도 생각했사옵나이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를 잊지 않게 하시오. 교회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기 하옵소서. 그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희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돼야 할줄 아옵나이다 혹여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먹고 이제 형제를 하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면 주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받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분명히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늘 정신을 차리고 바울 자신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사옵는데 우리가 늘그 말씀에 책임지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들은 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각성하고 나아가는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